여러분, 주말 아침입니다. 그리고 제가 핸드폰이 바뀌었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 술을 마시고 신나게 놀다가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전에 쓰던 XR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저는 날씨가 더워져서 이렇게 반팔 잠옷을 입기 시작했어요. 엄청 뽀송뽀송하고 부들부들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잠옷을 종종 사는데 잠옷 입는 거를 좋아해요 뭔가 예쁜 파자마를 입으면 뭔가 일할 때랑 딱 집에 있을 때랑 휴식 시간이 분리되는 느낌이라서 너무 좋습니다 주말이기는 한데 일을 다 못해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투심이 있었거든요 채회사에서첫 투심이었는데 일을 그거 하느라 다른 일들을 신경을 좀못 썼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회사에서 하는 초기 창업팀 엄청 많이 모으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 서류 심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충분히 하지 못했거든요 충분히 하지 못한 게 아니라 거의 아예 못한 수준이어서 지금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소파에다가 이렇게 냉감 쿠션을 깔았습니다. 날이 더워져가지고 요거는 4인용이라서 엄청 충분히 길어요. 저는 여기가 좀 남아가지고 보통 그냥 이거 이렇게 접어놓고 쓰고 있거든요. 이거 깔고 있으면 확실히 너무 시원하고 약간 이런 재질이거든요. 이거 깔아놓고 여기 위에 앉아가지고 선풍기 바람 쐬면은 에어컨 틀지 않아도 몸에 열이 되게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소파 위에 한자리를 차지한 이 친구는 냉감 쿠션인데 요렇게 껴안고 있으면은 굉장히 쿨링 되는 그런 친구입니다 그리고 되게 귀여워요 제가 작년 여름에 한참 가지고 놀던 그 이케아 강아지 인형을 버렸거든요 좀 찝찝해가지고? 근데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 친구에게 많은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일단 서류 심사를 하다가 그 제가 있다가 간단한 약속도 있고 어쨌든 밖에 나가긴 할 거거든요 오늘? 그래가지고 씻을 건데 제가 샤워 호스를 바꿨어요 바로 요 몽키 스패너로 바꿨는데 사실 이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이 무시무시한 도구를 가지고 직접 바꿨다는 거를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건데요 저는 요 헤드만 갈아 끼운 게 아니라 이 호스까지 다 바꿨거든요. 요게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필터형 샤워 헤드인데 제가 이걸 갈아 끼우고 예전 거를 봤더니 너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바꾸기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좋은 향기가 나요. 그래서 훨씬 기분도 좋고 제가 샤워 호스도 이렇게 동시에 바꿨는데 원래 샤워 호스들의 여기 이렇게 막 주름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되게 물때가 끼는데 이거는 주름이 따로 없어서 꼬이지도 않고 물때도 안 생기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예쁘게 그리고 제가 이거는 상품 쓰면서 느낀 건데 지금 여기 보면은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로도 물을 이렇게 켰다 껐다 를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걸로도 이렇게 물을 켰다가 껐다가 켰다가 있어서 샤워할 때 되게 편해요. 굳이 이렇게 하다가 이걸로 이렇게 끄지 않아도 이걸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간편하답니다. 아무튼 여러분한테 이거를 <웃음> 보여드리고 싶었고 저는 얼른 씻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샤워를 하고 나왔고 샤워를 딱 하고 나와서 바로 보이는 이거는 데일리 수납 바스켓인데 그, 샤워하고 나와서 뭐 잠옷이나 수건이나 이런 거 넣는 빨래함으로 쓰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차가지고 머리 말리는 동안 빨래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리까지 다 말렸고 오늘 샤워할 때 썼던 샴푸랑 그리고 트리트먼트, 두피 스크럽 요거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홍삼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 좀 성분이 다른 헤어 제품이고요. EWG 그린 등급을 받은 제품이래요. 자주 굿 루트 샴푸는 탈모 기능성 샴푸인데 보통 탈모 샴푸가 좀 뻣뻣하다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블루트 샴푸는 보시다시피 거품도 굉장히 풍성하게 잘나고 머리에 부드럽게 감기더라고요. 그리고 미세먼지랑 각질 제거 효과까지 뛰어나다고 하니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성 및 중건성 두피용으로도 출시돼서 두피 타입에 맞게 구매할 수 있는 점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스크럽인데 스크럽 자체가 바디 스크럽도 그렇듯이 뭔가 있는데 맨날 하기엔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하려면 좀 마음을 먹어야 되거든요. 저는 좀 그런 편인데 주말이라서 좀 여유 있게 요걸로 마무리를 했더니 되게 개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는 서브로 두고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고 요 샴푸랑 트리트먼트는 되게 데일리로 쓰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샤워하고 나서 갈아입은 자주 스웨트, 셔츠, 그리고 팬츠인데요. 이렇게 주머니도 있어서 아주아주 아주 편하고 그 저는 사이즈가 S 사이즈인데 조금 커서 이렇게 허리를 한번 접었거든요. 그래서 길이도 딱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길이에요. 근데 이게 S 사이즈인데도 좀 여유있고 M 사이즈까지 있어가지고 진짜 모든 분들이 좀 사이즈 다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엄청 찰랑찰랑한 소재라서 집에서 입기 딱이에요. 집 앞, 집에서 입거나 아니면 밖에 어디 나가거나 그래서 아주 아주 만족하고 있는 옷입니다. 그냥 이거는 제가 뭐 골프장에 연습하러 가거나 이럴 때도 엄청 자주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나오나? 청소를 대충 다 했고. 여러분 저는 잠깐 밖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가지고 나갔다 오려고 합니다. 지금 햇빛이 너무 쎄서 선크림을 좀 바르고 있어요. 오늘 요렇게 자주 에어 레깅스를 입어줬고요. 요거는 재질도 되게 탄탄하고 냉감 재질이라서 여름에 입어도 전혀 답답하지 않은 그런 레깅스입니다. 그리고 요 숏자켓은 요것도 자주 제품인데 엄청 가벼워서 그냥 여름에 타기 싫은 분들은 아무데나 툭 그냥 걸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나갔다 올게요.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플랫슈즈 많이 신으시는 분들께 완전 강추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 돌아왔고 지금 시간이 생각보다 엄청 늦어졌어요 10시가 넘어가지고 원래 잠깐 얘기하고 오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말이 되게 길어졌네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얼른 씻고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가 될것 같고 또 이번 영상도 좋아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곧 다음 영상으로 또 빠르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볼게요. 안녕!